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6도나 낮겠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람 덕분에 대기질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영서, 충북 지역은 오전과 밤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눈비 소식 없이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한데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7도, 부산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5도, 광주 10도, 대구 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기예보 끝! 추위는 누그러들지만 미세먼지는 또 찾아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7도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남부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일부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밖의 지역은 계속 건조하겠으니 화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대전, 세종, 충북은 나쁨이며 그 밖의 지역은 보통으로 예상되다 충남, 광주, 전북, 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별 최저,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7도, 인천 영하 2도, 6도, 수원 영하 4도, 8도, 춘천 영하 7도, 8도 아 너무 많아 안할래 어, 할까? 강릉 3도 13도 청주 영하 4도 9도 대전 영하 5도 8도 전주 영하 3도 9도 광주 영하 2도 11도 대구 영하 3도 11도 부산 4도 12도 제주 5도 10도 등입니다 오늘의 일기예보야 여기까지 <웃음> 설 연휴의 둘째 날인 내일 전국에 단비가 내립니다 <웃음> 아 돈의 땅이 <땀이> 빈어떻게아 <웃음> 깔끔합니다 좋아요 다시 다시 <웃음> 설 연휴의 둘째 날인 내일 전국에 단비가 내립니다 단비 같은 소리하네 진 건조함을 달래줄 고마운 비지만 대신 길은 많이 미끄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 가는 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4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도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 이제 오늘이지? 오늘 새벽부터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오후에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네? 딱나 나가 있을 때만 오네 <웃음>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제주도 20에서 60mm 다른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영서 지방에는 1에서 5센치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아 내일 아니지? 아 미안해. 얘들아 아 오늘 엔지 개많고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7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7에서 10도? 엄청 따스... 엄청 따스운데? 서울 4도, 대전 3도, 광주 7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절기 입춘인 월요일과 설 당일 아침에는 찬 바람이 불며 제법 춥겠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웃음>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아, 속마음 좀 들릴 수 있지. 가족들과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설날인 내일 성미하러 가신다면 아, 다시 할래. 생각해보니까 내일이 아니야. <웃음> 기사엔 내일로 돼 있는데 사실 오늘이야. 가족들과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설날인 오늘 성미하러 가신다면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등 어제보다 춥겠지만 낮에는 이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9도, 내일은 10도로 겨울치고는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영서 북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 정체로 남부지방은 오전에 중서부 지방은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만큼 춥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충주와 대전은 영하 4도, 부산은 영상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이나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9도, 대전은 12도, 대구는 13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은 내륙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날이 포근해서 귀경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연휴 내내 이례적인 겨울 황사에 대기 정체가 겹치며 시야가 답답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웃음> 아이고 <이거> 참... <웃음> 아... 아 <웃음> 그래 이따 이따 슛. 연휴 내내 이례적인 겨울 황사에 대기 정체가 겹치며 시야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 북극 한파가 찾아오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린 하늘 아래 도심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설 4일 연휴 4일째인 월요일부터 시작된 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린 겁니다 때하는 겨울 황사가 찾아온 것이 원인이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4일부터 급증한 미세먼지는 5일부터 나쁜 기준을 넘었습니다 황사는 대부분 미세먼지로 구성돼 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초미세먼지는 따뜻한 날씨에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며 나쁨 기준을 오르내렸습니다. 미세먼지는 연휴 뒤첫 출근인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북극 한기가 남아하며 찬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주 초반까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의 공습을 차단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는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는 오전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11도로 예보됩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해안과 강원 산지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내륙에서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중부, 전라도, 제주도는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고 동장군 맹위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체감기온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관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경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돼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강릉 영하 4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7도, 부산 영하 2도, 광주 영하 6도, 춘천 영하 12도. 아 잘못했다. 영화 아닌데? 어아다 영하네. 아 영하인데 아, 얘네가 한몇 개는 영하라고 한글로 써 놓고 몇 개는 마이너스로 써 놨어. 춘천 영하 12도, 제주 영상 2도 등입니다. 댕청해 버렸는데. 낚였어. <웃음> 난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강릉 영상 3도, 대전 영상 2도, 대구 영상 4도, 부산 영상 7도, 광주 영상 5도, 춘천 영상 2도, 제주 영상 5도 등입니다. 이번 추위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찬바람에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다시금 불어오는 칼바람에 옷을 잔뜩 여미게 됩니다. 서울은 오늘 최저기온이 영하 10.2도까지 떨어져서 올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주말과 휴일 내내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에 먼지 걱정은 없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서울 기준 아침 기온이 영하 8도선을 보이겠고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추위가 제법 길게 이어지는 만큼 동파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북부와 충북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건조특보도 추가적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아고르르케 서쪽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상태가 매우 건조한데요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휴일까지만 잘 견디고 나면 다음주 초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고요 추위도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라나의 일기예보 추위의 고비가 지나고 기온이 서서히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중국발 오염물질까지 들어오면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수도권과 충청도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의 낮 기온 4도, 대전은 6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지만 낮기온은 부산 10도로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 5 m 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차림 따뜻하게 하셔야 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어? 홍삼? 나 홍삼 못 먹는데? 아니 어... 엄마는 없을걸? 홍삼 알러지가 있는 건 아닌데 삼종류 먹으면 열 열이 나서 열이 막 3 0도 40도 막 펄펄 알아서안 먹은지 오래됐어. 사실 초등학생 때 이후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체질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어디까지 했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수은주 영하 7도선을 보이면서 오늘 아침보다 더 낮겠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천바람이 먼지는 밀려나면서 남부지방도 차츰 무난한 공기질을 되찾을 텐데요. 아 힘들다. 또올려서야겠다 대기가 정체되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전까지도 평소보다 먼지 농도가 높을 수 있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풍이 만들어낸 눈구름대가 오늘 밤부터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영동은 내일 낮까지 많게는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북 북부 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고 5cm 이상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눈이 내렸다 그쳤다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일요일인 17일 아침은 대체로 춥겠지만 낮부터 점차 기온이 회복되겠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오염물질을 밀어내면서 전국이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차가운 공기로 날이 조금 더 추워집니다. 기상청은 17일 아침은 오늘보다 2, 3도 낮은 영하 12도에서 0도가 되겠고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며 낮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높은 3에서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인천 영하 4도, 수원 영하 7도, 춘천 영하 9도, 강릉 영하 3도, 청주 영하 5도, 대전 영하 5도, 전주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4도, 부산 영하 1도, 제주 3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9도, 제주 7도 등으로 예측됩니다. 전국은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 수준은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 해상 앞바다에서는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2.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까지 라나의 일기예보 어제 답답한 공기 속에 바깥 활동하기 불편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대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데다 대기 정체로 계속 축적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돼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도 운영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예년 수준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영상 8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광주 영하 2도, 부산은 2도로 예상되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8도, 광주 대구는 11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지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며 포근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봄이 정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이 13.7도까지 올랐는데요. 아침과 밤에는 아주 공기가 차갑지만 내일도 낮에는 온화한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이 2도, 낮에는 10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의 3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말썽입니다. 공기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내일 스모그도 추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공기질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게다가 먼지 안개까지 더해져서 시야는 더욱 뿌옇겠습니다. 수도권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밤사이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 하늘 자체는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영상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과 청주가 0도, 창원 4도, 울산 3도가 예상되고요. 낮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이 12도, 대구 15도, 부산이 16도로 평년 기온은 2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앞으로 낮에는 온화한 기운이 제법 감돌겠고요. 이번 주 중부지방은 맑은 날들이 계속되겠고 남부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못하는 먼지가 걱정입니다.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외출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공기질 상황이 심각하겠습니다. 대기정체로 먼지가 쌓여만 가는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질 텐데요.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현재는 청정한 동쪽 지역도 내일은 공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봄날씨 즐기기를 방해하죠.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3도, 한낮에는 14도 보이겠고요. 대구도 한낮에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날은 계속 포근하겠지만 탁한 공기는 계속 되겠고요 미세먼지를 씻어줄 비예보가 없어서 호흡기 관리는 꾸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라나의 일기예보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나쁨 수준 이상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났는데요. 내일도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앗. <웃음> 아 다시 하겠어. <해야겠어. 웃음> 뭐지 무슨 무슨 멘트인지 모르겠어. 왜, 무슨 냄새가 나는 거지? 고마워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나쁨 수준 이상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났는데요. 내일도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서쪽 지역은 엿새째 비상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끝자리수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 서울에서는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운행이 제한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4도, 낮 기온은 11도로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북부 지역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4도, 광주 14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과 충북 북부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전국 기압골의 영향으로 11일 강원 영동과 경상도 14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날씨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4일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고요. 서해 중부해상의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강원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11일, 14일에 빛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고요. 동해 중부해상의 물결은 11일, 13일과 15일에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날은 1에서 3m 정도로 일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남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충청북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고요. 서해 중부해상의 물결은 1에서 2 5 m 로 일겠습니다. 광주 전라남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강수량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상에서 14, 15일에 1에서 3미터로 높겠고 11일은 1에서 2.5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으며 그 밖의 날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전라북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예정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14-15일에 1-3m로 높게 일겠고 11일에 1-2.5m로 약간 높게 일겠으며 그 밖의 날은 0.5-2m로 일겠습니다. <웃음> 부산 울산 경상남도 날씨입니다. 부산 울산 경상남도는 11일 오전과 14일 오후에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해상에서 11일 오전에 동해 남부해상에서 11일 오전과 13일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날은 0.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대구 경상북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1일 오전 14일 오후에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예정이고요. 동해 남부 해상의 물결은 11일 오전과 13일에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그 밖의 날은 1에서 3미터로 높게 있는 날이 많겠습니다. <웃음> 제주도 날씨입니다. 실사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그밖에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예정이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0.5에서 3 m 로 일겠습니다. <웃음> 여기까지 라나의 일기해보였습니다. 주말에 잠깐 미세먼지가 수춤하더니 오늘은 중부지방에서 다시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 비가 오겠고 강원도에는 눈이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비와 눈이 온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가 해소되겠는데요. 북쪽에서 계속 찬 공기가 내려와 앞으로 날은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낮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부산이 15도까지 오르지만 역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 먼바다에서 최고 4 m 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는 등 이번 주는 날씨 변덕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기상정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은 꽃샘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며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오전에 1cm 밖에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그밖에 내륙에는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광주 0도, 부산 2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8도로 예상됩니다. 꽃샘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곳곳에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눈비 예보가 있어서 외출시에는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새벽에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눈과 비가 오겠고요. 내일 밤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다만 저녁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에기 동부와 영서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낙상사고에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3도, 광주 4도, 부산 7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1도, 광주도 11도, 대구 12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주말부터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요.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와 눈이 모두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금세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며 예년과 비슷한 봄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 내리는 비와 눈도 내일 새벽 중 모두 그치겠습니다. 아침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0도, 광주 2도, 부산 4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0도, 광주 12도, 대구와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남해안에,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낮 동안 아침 추위가 누그러지며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더욱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고 한낮에도 12도까지 올라 나들이 즐기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 또한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대기정체로 오전 한때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아침기온은 2도, 청주는 3도, 대구와 광주는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기온도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기온은 12도, 대전은 14도, 광주와 대구는 15도, 부산도 1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어느덧 꽃샘추위는 가고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하루에 겨울과 봄두 가지 계절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도 큰 일교차는 계속되겠고요. 낮 동안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4월 중순에 온화한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17도, 강릉 22도, 대전광주 20도, 대구 21도까지 올라가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반면 아침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등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극심한 기온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지방은 대기가 메마른 가운데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동지방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만전을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상태가 원활해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일부 중부 내륙에서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과 목요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고 나면 반짝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여기까지 라나의 일기예보 수요일인 2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가 많이 오면서 얼었던 땅이 녹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낙석과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피해에 유의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세종, 충북, 충남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강원, 영서, 대전, 전북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습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평년보다 높겠고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며 돌풍과 천둥, 번개가 나타날 수 있어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라나의 일기예보였습니다. <웃음> 주말에도 꽃샘추위는 계속됩니다. 주말 내내 아침 기온 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찬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상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바깥 활동은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낫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 내륙 곳곳으로도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춥기는 했지만 파란 하늘에 기분은 상쾌했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약하게 들어오면서 서해안에서는 평소보다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영화권에서 출발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아침에 0도, 청주 0도, 대구는 3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2도로 전국이 10도 안팎에 머물고 날이 흐린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점차 풀리겠고요. 이후 맑고 온화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기온 변화가 심한데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라나의 일기예보 끝! 날씨는 포근하지만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상황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6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는데요.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예년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밖에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8도, 광주 8도, 대구 6도, 부산 11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4도, 광주 20도, 대구 22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온화한 봄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모레는 동해안에, 주말 오후에는 중북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연일 미세먼지 비상입니다.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중서부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농도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지만 예년보다는 2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 예년 기온은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는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지역에는 2에서 5 c m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5도, 광주 9도, 대구 10도, 부산 11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조금 더 웃돌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4도, 광주 19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중부와 경북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월요일인 1일에도 꽃샘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이 가끔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에는 빗방울이나 눈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부와 전북북부에서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중부 내륙에서는 대기 정체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낮겠고 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주 0도, 철원 영하 4도 등 평년 수준을 1에서 5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서울 10도, 광주 12도, 대구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9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2에서 5도 낮은 날씨가 이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해상과 제주도 남쪽 먼 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이뤄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봄꽃은 재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개한 벚꽃들이 장관을 이루기 시작했는데요. 내일과 모레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해안과 전남, 영남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간,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 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춘천 13도, 대전은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의 낮 기온 13도, 부산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 m 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비예보 없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는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기온은 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이 낮겠고 예년 기온도 밑돌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고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8도로 완연한 봄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이 이렇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 청주는 4도, 대구는 5도, 부산은 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8도, 청주와 대전은 20도, 대구는 22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말, 많겠고요. 서울의 낮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봄기온이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합니다. 아침에 서울이 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많게는 20도 이상도 벌어질 텐데요. 낮시간대 기온 생각하고 옷차림 하시면 밤에 쌀쌀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겉옷도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동해안을 따라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강원 영동으로는 건조한 바람이 또한번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공기질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면서 양호하겠고요. 하늘에 구름이 점차 많아지다가 밤부터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남부지방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조금씩 오르면서 봄기온은 갈수록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면 서울이 7도, 대구 7도, 창원 7도, 광주 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4도, 부산 20도로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넘어 포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봄볕이 참 따사로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2.6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따뜻했고요. 경주가 27도 가까이 치솟는 등 남부지방은 반팔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훈훈한 남서풍이 불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고 미세먼지 염려도 없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단 내일은 남해안과 내륙지방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제주도에 최고 40mm, 전남지방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요란스럽게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와 경북지방에서는 건조특보가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지방은 특히 오늘로 일주일만에 다시 건조경보가 내려진 만큼 산불 등 화재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구름이 다소 끼어 있고요.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남해안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더울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해주시고요. 미세먼지는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수원 10도, 춘천 10도, 대전 11도, 광주 15도, 대구 13도, 부산 14도 등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수원 28도, 춘천 27도, 대전 28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0도 등입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일기예보였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집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충청과 남부 일부 지방에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동해안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최고 50mm 그 밖의 다른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1도, 광주 20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한 차례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면서 다소 선선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날씨정보였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서 밤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40mm, 수도권과 남부지역은 최고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낮으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충청 내륙과 남부지방은 오후에 소낙성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으로도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8도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 봄날씨보다 더 낮겠습니다. 들쑥날쑥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8도, 청주 10도, 부산은 1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대구 13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전남과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월요일에는 전국에 또한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나의 일기예보였습니다.